재산분할 승소 방법 2편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인가예요. 일단은 그럼 재산분할 대상 관련해서 특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의미 있게 보는 특유재산은 결국엔 혼인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 그리고 혼인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양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에 같이 이룩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어느 일방에 결국엔 재산으로 시작되었구나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특유재산이죠 그래서 특유재산 관련해서 쟁점은 결국 대상이 되냐 안되냐 그리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기여도에 얼만큼의 영향을 줄 것이냐 입니다. 음. 그럼 특유재산이 대상이 되냐 안되냐에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를 보게 되면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또는 생각하시는 대로 혼인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럼 특유재산이 재산문할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았더니 거주지인 경우 아 이게 거주지인지 아닌지도 좀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구나 이고요 그 다음에 꼭 직접적인 기여가 아니어도 뭐 간접적인 기여라고 볼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사안별로 이 사건 자체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혼인기간별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한 15년 초과에서 뭐 19년 정도에 이르는 사안에서 상대방의 특유 재산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거나 또는 뭐 10년 미만인 이제 저희가 사안이 있었는데 그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즉 자녀가 아직 없는 상황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게 되죠. 뭐 본인이 어다 갖고 온 재산이고 혼인 기간 별로 길지 않고 상대방 가사 육아, 특히 뭐 육아를 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요. 특히 어떤 주장을 하기도 하냐면 대상이 되기는 되는데 혼인 이후에 만일 가치상승이 있었으면 그래 그 가치상승분만 별도로 떼어서 대상으로 하자. 가액을 그렇게 보자라는 주장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안에서도 결국에는 특유재산도 다재산분할 대상으로 이제 인정받은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상대방의 그 일부를 나눠서 뭐 시세상승분만 대상이 된다고 보자. 이거는 동의하실 필요가 없다고 오셔도 무방해요. 정말 뭐 1년 미만의 이런 짧은 혼인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 금융자산이 좀 상승한 부분, 뭐 퇴직금도 그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의미적으로 잘라서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원칙적인 모습 어쨌거나 재산 분할이 좀 의미 있는 정도의 혼인기간이다. 뭐 1년 미만 정도로 극히 짧지 않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임의로 자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재산별로 비율을 달리 정하지 않아요 이 재산은 혼인전부터 있었으니까 상승분만 나눈다는 것은 비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재판부에서는 재산 분할은 개별적으로 비율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보면서 기여도에서 조절하는 거다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저쪽의 주장에 우리가 동의를 해버리면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재판부는 어쨌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또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가기 때문에 일치 준수를 한걸 가지고 뭐 굳이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전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별로 혼인기간이 좀 상당히 높다 또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혼인기간이 더 짧은 경우 예를 들어 뭐 3년 내외라든지 3년 미만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더 수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방이 이제 하는 주장이 도가뭐 갖고 온게 뭐가 있냐, 혼인 중에 한게 뭐냐, 못만 나가라 이런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재산 분할은 청산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 부양의 의미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유일한 재산인데 그것조차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뢰인분은 3년 내내 가정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재산 분할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부양적인 의미에서도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아파트를 처음에 형성한 건 물론 특유 재산이 맞지만 이제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을 유지하면서 가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육아를 한다든지 일부 경제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간접적인 기여도 있다고 볼수 있다라고 하여 저희가 대부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이제 인정 받아왔죠. 그러면 재산 분할은 영은 결코 없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요 방어하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은 영이잘 없다 라고 안내를 드리기는 해요 아, 내가 재산 분할을 줘야 될수 있구나 라는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3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혼인 기간이 짧고 특히나 이 사건에서 좀 특수성이 있다면 저희가 재산 분할을 좀 줄이는 주장뿐만 아니라 아예 기각 전부 방어시키는 주장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좀대면 좋다 정도로 주장하는 정도와, 아, 이거 정말 꼭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이제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에 아마 이 사안도 공유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대표 사례로서 그래서 혼인기간이 한뭐 3년 정도 조금 그 미만이고 자녀가 일단은 있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청산의 의미 또는 적어도 부양의 의미에서라도 상대방에게 일부나마 재산 분할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안의 경우 굉장한 규칙 사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분의 재산의 변동이 없고 변동이 없다는 거는 소득생활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았다는 것인데 상대방은 우리의 재산을 늘리지 못하는 데기여 했다. 오히려 이제 재산에 이제 손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직간접적인 것인데 이제 의뢰인분의 어떤 경제생활을 방해하거나 이런 좀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각시켰죠. 방해하는 행동? 또는 뭐 사치 낭비의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 기여도를 확 낮추는 방향 또는 아예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안별로 청구하는 입장인지 방어하는 입장인지 실제 사실관계는 어떤지에 따라서 특유재산이 내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기여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면 특히 이 사안에서 재판부가 의미있게 볼 것은 무엇이구나 라는 거를 재판부가 알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서 좀 현출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통상적인 경우로서 일부 방어되는 게 아니고 정말 거의 방어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현출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